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네, 제가 한 2개월 정도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곧 미세먼지의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6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와 그대로 우리나라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쌓인 미세먼지에 내일 오후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해져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줄곧 공기가 무척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PM2.5짜리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고요. 이 아이는 공기청정기를 내재하고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해서 뜯어보고 구성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스가 있고요 여기 필터 여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계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기계가 있고 여기 마스크 이거는 뭐 하는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필터 같아요 네, 공기청정기 여기 뚜껑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 공기청정기를 묶을 수 있는 스트랩 그리고 여기는 네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중국어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성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필터가 5개가 동봉이 되어있습니다 이 필터는 일회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품도 알아봤으니까 바로 설치를 해봐야죠 설치를 해보기 전에 이 공기청정기의 스펙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25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시간 연속으로 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근데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루투스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마크 보이시죠? 네. 핸드폰 어플을 받으시면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뽕뽕 한쪽은 필터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고요 한 구멍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셔서 조립하시면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를 이쪽에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해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꺼지고 켜지는 타입인데 이렇게 두번 누르면 광풍이 나온다고 설명서에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번 누르면 네 대기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끌려면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완전히 꺼지고요 네 지금 꺼졌고요 아네 이게 여기 이 필터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일반 이런 마스크보단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보단 숨쉬기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네이 제품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아 중국 지금 아직 겨울도 안 됐는데 미세먼지가 적잖 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하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59원이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마스크가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에뭐 편의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걸 쓰지 않을까 제가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고 나서 그전 영상에서 한 구독자 이벤트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을 안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목소리>